내가 친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. 친구 안녕? 아 거기 친구가 거기가 쉬했어 헤헤. 헤헤. 헤헤. 유모차 안 가져와도 될 뻔했는데 아, 나엘리가 거기 있지? 이거 좋아 나엘리 이거 엄마가 이거 꼽고 있다가뜯어서 줄게 이거 어, 이거 뜯어 줄게 나혜리 이거